National Park <music> Good, thank you. Thank you. i e g your ID. ID? It's d o g name. Bison. B That's awesome. Yeah. <laughs> okay. Alright. Thank you. And thank you then, very much. Thank right. you. Thank bison. You. Bye Bison. <laughs> <laughs> 다시 들어왔다. 다시 온 옐로스톤. 베이징. 베이징. 옐로스톤. 오늘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물소리 들리세요? 이제 곧 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폭포. 자, 5, 4, 3, 2, 1, 땡. 사우스 트레일입니다. 트레일 코스가 굉장히 시원해요. 이렇게 옐로스톤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폭포도 보고 아주 시원한 나무도 이렇게 그늘로 만들어졌고요. 시원해서, 강물도 시원하고, 그늘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물소리도 시원하고, 새소리도 시원하고, 풀도 시원하고, 파릇파릇. 음, 아주 시원한 트레일 코스입니다. 와, 그냥 중간에 바위 위에 나무 있는 것좀 보세요. 멋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시원한 트레일. 계속 걸어보실까요? 트레일이 평탄에서 약간 뭐 이렇게 굴곡이졌지만 평탄해갖고 걷기도 참 좋아요. 경사가 많 많이, 많이지고 그러지 않아갖고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일코스입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목소리> 중요해요. 양의히이 있어요. 네 있고요. 저도 여기 지금 여기 옐로스톤 공원을 네번 왔는데 지금 처음 와본 거예요. 이동할 그냥 샤샤 끌겨 갔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코스가 다른 쪽이거든요. 보통은 노스에서 들어온 노스 엔터랜스에서 국정문에서 들어와서 쭉 올 페이스북을 이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간, 음, 네? 내려가는 내려가는 코스인데 여기는 지금 공쪽으로 한참 이렇게 들어온 쪽이에요. 그래갖고 보통은 그잘안 하거든요. 보내는 게 공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네 번째 만에 이렇게 를 보고 있습니다. 로코스, 푸어폴코 지 이게 나야가라포, 나야가라포포보다 두배 길이랍니다. 네, 저기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 봐서는 폭이 넓어갖고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데, 예, 나야가라포포보다 두배 길이랍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옐로스톤 리리버가쭉 이어집니다. 사실 폭포는 그동안 제가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다니면서 아, 크고 작은 거 크고, 크고 작은 폭포를 하도 많이 봐왔고 옐로스톤에 있는 폭포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루트에 안 잡고 네번 제 왔을 때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보게 됐는데 어, 근데 폭포는 볼 때마다 시원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레일코스는 아주 짧아요 네. 밑에서도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어 아, 유황냄새 죽인다 <웃음> 네 여기 바이슨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슨이 보이기에 커서 눈에 보이고 잘안 움직일 것 같다고 하지만 네, 여기 보면은 야생동물이고 갑자기 순식간에 바로 그냥 피어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오늘 아침에 목격했어요. 우리 파이썬 강아지가 얘네들한테 가까이 가고 어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오늘 아침에 아주 목격을 했습니다. 네. 저 벌판에서 오늘 아침에 바이슨하고 바이슨이 결전을 했어요. 한바탕 큰 결전을 했습니다. 이 바이슨하고 진짜 바이슨하고 이 녀석이 그냥 여기서 오줌 느낀다고 내가 풀어놨는데 여기 아침에 차도 한 대도 고 새벽같이 일찍 일해서요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저 앞쪽에 바이슨이 풀 뜯어 먹고 있었거든요. 글로 날 달려가더니만 그냥 어우 가슴 떨려서 혼났어요 그냥 아우 이녀석 이녀석때문에 아주 죽는줄 알고 그냥 혼났습니다 그냥 사진은 촬영을 못했어요 그런 긴박한 순간에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키는 못했는데요 이녀석이 가서 아주 귀찮게 해갖고 그 바이슨이 막 불로 얘막 받으려고 하고 뒷발로 막 차고 막 그러는데 얘가 또 동작이 빨라 갖고 요리조리 씩씩 피하더라고요. 그러다니면 거기에 바이슨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기긴 했는데 아, 그 바이슨들한테 아주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절대 때 국립공원에서는요, 항상 이 목줄을 채워야지, 한시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한순간의 방, 심이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네. 오, 아주, 지금도 아침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진짜요 이게 바이선 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어.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 바이선들한테도 미안하고